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천상옥계의길문열고 천지자오시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일월성신님 대동하고 예. 일월영궁천황에서길문열어서 예. 궁마마 대신 손길잡고 궁선녀 손길잡아 을 오늘날에 잠시잠깐 들어서니 옛기이놈의 제자야 놀래나고빌래나고 더럽고 아리고 추적고 오늘날에 들어서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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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 들었을 때 1월 영궁천왕의 기름을 열어 용신님 내 물할머니 성기를 잡고 천국마마대신 내아니시래 내가 올 때는 그냥 왔겠느냐 칠성님 대동하고 높은당에다 칠성당이다 불을 켜고 낮은당이 제석당에 불을 켜고 1월 영궁천왕의 기름을 열어 8만4천 제대 신장 동참을 하고 오방신장 앞을 세워. 쌍무지게 다리 놓고 외무지게 사기잡아. 내가 왔건만은 내네 이놈 내가 너를 버린지 언젠데 살고 싶으냐? 아버지 1 1일에 엄마 배 빌릴 때저 하늘이 열리는 무생에다가 8월 18일에 너한테 점지를 냈을 때는 하늘도 갈라세우고 땅도 갈라세우고 산도 갈라세우고 물도 갈라세우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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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모르는 저아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순리가 이렇게 돼아 경우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너의 몸 주로 중국으로 사시내감 들어서서 네. 너를 쥐어볼까 살려볼까 넘 싫었고 구실었고 쪽팔리고 요새 말로 어 경우가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네.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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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들이 앉아서 귀기 다툼을 하고 기각 다툼을 하고 기여 다툼을 하고 내가 요자리야내 요직이다. 기각 여기까지가 내 네, 나와 바리다. 기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심어줬던 저 귀신당을 싹다 없애란다. 그래야 조상이 주상 줄창 왕래를 놓지 않고 지금부터 따라온다면 살려줄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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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자정해서 예. 가정명당에 골 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생에 나는 우리 김씨, 수야이 칠성의 명이여 보자 잠시 잠깐 닦아내자 예. 들어서니 여기에 누가 개고기를 먹었는데 김씨가 자 누가 개를 다루며 누가 개를 키우며 개, 강아지는 저희도 키우고 그러니 새끼를 데리고 간단다 어떻게 할래 어? 이 칠성하고 개하고는 상극이다. 개를 그렇죠. 네. 다루거나, 개를 먹거나, 개를 기르거나, 이 칠성 고우를 풀어보니, 저 아이 수명장수, 대수대명을 풀어보니, 저 아이는 깨끗하게 태어났건만. 에미, 네가 응? 에미, 니가, 감히, 개냐, 새끼냐, 정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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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 명당에 씨로 태어난 죄로 어찌 되었고 지성님 전에 대수대명으로 닦아달라 하고 은하수 다리 길 다리 빨을 열어서 명다리 거, 복다리를 한번더 걸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